뭐가 <웃음> 하지만. <웃음> <뭔가> 하지만냐 <웃음> 멍멍이 멍멍 응. 음. 제 <웃음> 만져봐 이쁘다 해줘 지 m 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해봐 지 n 야 만져봐 괜찮아? n g Mong, m o 이쁘다 해줘. 멍멍. 음, 음. <웃음> 발차기는 왜 중요해? 갑자기 발차기를 한다. 고 지아 아빠 드려. 어유 고마워. 잘 먹고. 고맙습니다. 너무 좋아. 고맙습니다. 우리 정우도 와. 우리 정우 멋진 시를 낭독해보겠습니다 다 외운 거야? 어. 아. 아니야. 내가 못 돼? 1분 동안 외웠어. 1분만. 가? 야, 대단한데. 4 응. 내가